요리 초보자를 위한 채널의 자치아재TV 입니다. 오늘은 요리사라는 직업을 하면서 필요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고 하면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니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 요리사를 일반집에서 시작하든 호텔에서 시작하든 결국은 어느 시점이 돼서 창업을 한번쯤 고민하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할 시기가 되면 요리 메뉴만을 가지고 창업전쟁터에 뛰어드는 요리사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주방에서만 일하다 보니 요리 업무는 잘하는데 요리 외적인 것이 많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공부하면 좋은 것들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번째로 추천해 드릴 공부는 마케팅을 공부하라 입니다 첫번째로 이 주제를 넣은 이유는 실제 업장에서 레시피 같은 것을 바꾸진 않았지만 메뉴 구성을 조금 바뀌었는데 매출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뉴 구성을 어떻게 바꾸었냐고 하면 손님들에게 원하는 구성 좋아할 만한 구성을 만들고 구매력과 마진을 생각해서 가격을 정한 결과 매출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파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케팅 책을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마케팅 공부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회사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마케팅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추천할만한 책은 브랜딩 관련 책과 마케팅 트렌드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주제입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하라 입니다 요익사 시절 초기에 영감을 얻으러 미술관에 갔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못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허기를 채우러 음식을 먹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맛집을 찾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는 단순히 생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나 사회 흐름에 맞는 제안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로컬푸드 간편식이라는 것도 제안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을 위해 디자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능력은 단순히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디자인 뿐 아니라 전체를 크게 그려내는 능력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디자인이라는 배경지식을 공부하고 마트나 매장을 둘러보니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취미 삼아라도 한 한번쯤 꼭 관련된 책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주제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관한 공부입니다 제가 요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미래의 유명한 직종 중에 요리사가 꼭 있었거든요 어, 하지만 현업 요리사는 장시간 노동에 초라한 연봉을 받는 것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단순한 요리를 만들어 팔아서는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단순 조리 업무는 더더욱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 단순히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요리를 하면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각자 스스로가 찾아내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미래 학자들이 쓴 책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앞으로 내가 어떤 요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리를 하면서 공부하면 좋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앞으로 요리 초보자들에게 좋은 정보로 다가가는 자취아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